안녕하세요 놀면서 배우는 놀배의 놀이 세상입니다 오늘은 트로트 영재 전유진 양의 아름다운 고향마을을 둘러보는 포항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동빈내양에서 포항문화를 따라 포스코를 지나서 유진양이 사는 동해면 도구리로 가보겠습니다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아름다운 포항 문화입니다 문화 운하 바로 옆에 어시장으로 유명한 죽도시장이 있군요 <웃음> 죽도시장은 어류로 문어, 대게, 과메기, 그리고 각종 화어와 조개류와 건어물로 유명합니다. 주로 동해에서 잡히는 참문어는 즉석에서 바로 삶아주기도 합니다. 생선회와 대게 코너에서 대게와 생선회, 해물로 구성된 세트 메뉴를 드셔도 좋습니다. 포항 토박이들이 좋아하는 배를 가르 지 않고 온마리로 숙성시키는 통과매기도 보입니다. 평산대교를 지나면 바로 포스코가 있고 곧 유진양이 사는 마을이 나옵니다. 나무와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동해중학교 유진양을 응원하는 플랜카드도 보입니다. 거리의 카페에도 1500만이라는 놀라운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한 응원 플랜카드와 예쁜 유진양의 사진으로 화분을 만들어 놓았군요. 배견스럽게도 아직 어린 중학생인데 오히려 팬들을 위로하고 있네요.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진하게 와닿는 말입니다. 상황이 나은 트론 영재, 학생다운 밝은 성격과 인성도 최고입니다. 해변과 송림 사이에 데크길을 걸으며 청정바다를 조망하는 멋진 곳입니다. <목소리> 오른쪽 끝으로 호미곳도 보이고 푸른 바다와 맑은 공기가 너무 좋아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립니다. 이육사 시인이 여기 1월동 지금의 청림포도원에서 청포도 시상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유진양은 얼마 전에 포항시 홍보대사로도 위촉되었다고 하네요. 포항서 살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엄청난 스피드의 방향전환까지 자유자재로 하는군요. 해은 요트, 딩기어트, 서핑, 윈드서핑, 타이트서핑, 모터보트 등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기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놀배의 놀이세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